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몰여앉죠 분명 조발개비 헐쩍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정명하고 이봉이부동그날 주요 노숙 다렴으로 와. 분명히 날 속였다. 이 용동 때 어찌 동남봉이쓸 수도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안 속이 사람인 듯 하여.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는 공명을 지내 보니 재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발 맞치지 못하여 그날 밤 삼경시 바람이 자자일어 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동성이 요란 그날 주유 급히 장대상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 조장연 기각이 백구현물을 응하여 서북으로 벌벌삼 시간에 동남 이러기 가기 아직 그두 음주 기포 반도 그르는 전동한 지르나니 주유가이 모양을 보더니만 넌간담이더어 허거지는지다 이 사람은 달 좋아 는 귀신도 난책이라한일로에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주교환을 면하리라 서서 정봉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널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걸령을만나거든 장단을 붙지 말고 공명의 상토 잡고 더는 칼로 먹으를는 사오 가는 내몸무르고 오는 데 바라보며 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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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